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지 않기 때문에 면책기간 음... 이후에 바로 뭔가 청구를 하기 위해서 치아보험을 준비하면 네. 그러니까 면책기간 안에 발치를 먼저 하고 2년이 지난 뒤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다? 네. 이때는 시0도 보장이 안됩니다 아.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최다속지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이석기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이제 2021년 치아보험 의 전체적인 상품 비교, 그리고 왜 치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입을 했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석기 팀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치아보험을 왜 가입을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아무래도 네. 비용의 문제 때문이겠죠. 음. 그러니까 뭐 건강보험심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해 동안 대한민국 네. 국민이 통원치료 그러니까 입원이 아니라 통원치료를 받는 질환들을 순위별로 쫙 나열을 해 봤는데 네. 치아와 관련된 뭐 치은염, 치주질환, 치아우식증으로 관련돼 가지고 통원치료를 받는 음. 순위가 전체 2위랑 6위를 차지할 만큼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치과치료를 받고 있어요. 어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요. 음. 저희가 일단은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해서 치과를 방문을 하면 충치 치료를 하겠죠. 네. 한 치아에 충치가 생겼다고 하면 보통 그 주변에 있는 충치들이 같이 영향을 받아요. 충치가 이제 뭐한두 개, 세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뭐 인레이, 온레이를 하거나 레진을 하거나 크라운 치료를 하면 보통 몇 십만 원은 그냥 깨지는 음. 거고요. 설상가상으로 충치가 좀 심해가지고 요거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돈 수백만원까지는 목돈이 한 번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결국에는 이런 경제적 비용이 한 번에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치아보험을 가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치아보험은 어떤 보장이 이루어진다? 치아보험은 구성이 아주 단순한 상품입니다. 크게 두 가지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첫째는 보존치료와 둘째는 보철치료인데요. 보존 치료란 말 그대로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치료를 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충치가 생기면 의사 선생님께서 그 충치 부분을 긁어 내시고 거기에 빈 공간에다 수복물을 채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씌운다든지 음. 하는 치료가 될수 있겠고 네. 아말감이라든지 글래스 아이노머 그리고 뭐 세라믹, 금 아니면 크라운 등 네.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이런 수복물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가입한 금액 대비 음. 보장이 나온다라고 네. 네. 보시면 되고. 보철치료란 치아를 도저히 보존을 음. 할수 없을 때 치아가 제기능을 상실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요거는 쓸 수가 없다 라고 네. 판단을 했을 때 치아를 발치를 해요 네. 그 발치를 하고 치아를 대치할 음. 그런 보철물들을 사용하는 건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임플란트, 틀브 릿지 치료 등이 있겠네요 치아 보험은 그러면 보철치료 그리고 임플란트 이렇게 두 개로 가장 크게 나뉘어서 볼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치아 보험이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죠. 보장 금액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네각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에 중복 계약도 굉장히 좀 엄하게 막아놓은 상태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험이라고 하면 좀 지속적으로 보험 상품이 점점점 발전하는 상품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치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점점 상품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보장 금액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결국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확실하게 더 많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와 2021년도 이제 치아보험이 좀더 어떻게 달라졌고 지금 현존하는 상품들 중에서 어떤 상품들이 가장 합리적인지? 네. 어, 2020년이랑 2021년 치아보험을 비교를 해봤을 때 네. 크라운 치료, 네. 보존치료에 대한 가입한도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 네. 특히 이제 손해보험사가 많이 줄었는데 네. 기존에 이제 2020년 때는 손해보험사에서도 뭐 크라운 보장을 40만원, 음. 50만원까지 가입을 할수 있는 회사들이 많았던 반면에 네. 어, 현재는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가입한도를 20만원까지로 음. 제한을 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정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보철 치료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치아보험은 감액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보철 치료 같은 경우에 이제 감액 기간이 1년인 회사가 음. 있었어요 손해보험사에서 유일하게 이제 메리츠에서 1년 이상 감액 조건이 있었는데 네. 그 마저도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음. 현재 지금 판매되는 모든 치아보험은 보철 치료 감액 기간이 2년이다 음. 라고 바뀐게 인종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대비 네. 네. 그러면 고객님들 항상 뭐 저희 보험연구소 찾아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가격 대비 가장 합리적이고 네. 보장 잘 되고 음 이런 보험사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맞죠,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상세한 상품 비교들도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네.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치아보험이 가입 조건이 안 좋아지고 가입 한도가 음, 줄었다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회사들이 있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회사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치아가 네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존 치료가 있고 음. 보철 치료가 있는데 네, 이거 두개다 가입을 할 거냐 음. 저는 그거는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보존치료의 니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보철치료의 니즈가 따로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뭐두개 동시에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고객 성향에 따라 다르기 음. 때문에 일단은 내가 보존치료 위주로 준비를 할 건지 네. 아니면 보철치료 위주로 준비를 할 건지 그거를 음. 판단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회사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손해보험사에도 치아보험상품이 있고 네. 어, 생명보험사에도 치아보험상품이 있어요 네. 어, 뭐 사실 엄청난 극적인 차이는 없지만 음. 굳이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네. 어,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보철치료랑 보존치료랑 나눠서 네. 가입을 할수 있는 회사가 좀 그래도 음. 몇 곳이 있는 편인데 네. 생명보험사는 L사를 제외하면 음. 보존치료랑 보철치료를 무조건 함께 가입을 해야만 하는 아, 네. 특징이고요 분리가 그러니까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L사를 네. 제외하면 분리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보철치료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 치료가 손해보험사는 거의 대부분 무제한이에요 네. 뭐 그냥 1년 2년 상관없이 1년 2년은 사실 감액기만 적용이 되는 거고 네. 개수로 따졌을 때는 무제한인데 음. 뭐 생명보험사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네네. 명단 3개만 보장이 된다거나 1년에서 이제 뭐 2년 미만은 무조건 3개까지만 그리고 2년 이후에 무제한이 보장이 된다 이런 조건들이 달려있는 회사가 음. 있는 것도 좀 차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네네. 일단은 그래도 3개까지 보장되는 것보다는 기제한으로 네, 보장되는 게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겠죠. 뭐 개수에 따라서 그것도 좀 추가적인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 지금 표 명시되고 있는데요. 각 보험사별로 지금 아말감, 뭐 GI 인네이 온레이 그리고 뭐 보철 기본 치료 크라운이라고 이야기하는 크라운 치료까지 각각 대당 금액이 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횟수 제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내가 뭐근 1년 이내에 3개 미만으로 크라운 치료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뭐 다른 상품 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나는 좀 개수가 많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겠다 라고 하면은 뭐 A사 상품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넘어가서 이제 임플란트 쪽으로 한번 임플란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네. 다음 문제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제 보철치료만 가입을 하고 싶은데 음. 어쩔 수 없이 보존치료를 같이 가입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보험료가 보철에 대한 보험료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는 네네. 전략적으로 좀 가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음. 내가 보철치료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더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보존치료에서 강점이 있는 보험사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보철치료, 네. 임플란트라고 이야기하는 보철치료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는 보험사 표로도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도와드렸는데요.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어떤 회사 상품을 좀 추천을 드리는지 음. 보존이랑 보철치료를 같이 가입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네. 하실 경우에는 지금 1월 기준으로 A사들 음.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네. 내가 만약에 이제 종합형이 아니라 네. 보존치료 그러니까 음. 뭐 크라운 치료라든지 인레이 운레이 레진 치료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라고 네. 하시는 분들한테도 A사를 추천해 드려요. 음. 어, 이유가 이제 A사 같은 경우에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제일 알차게 네. 들어가는 회사인 음. 것도 맞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행해지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레진 치료에 음. 담보가 이제 최대로 넣었을 때 치아당 24만원까지 보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높은 보장을 네. 좀고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존치료 부분은 A 회사로 좀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보존치료 관심 없다 뭐 종합형도 관심이 없고 보존치료도 음. 관심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철치료만 단독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회사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S사랑 M사에서는 이제 보철치료만 따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부분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입시 유의사항이라든지 네. 네. 내가 치아보험은 사실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장받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보험사마다 예 보장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상의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도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음, 치아보험에서 가입을 할때 준비하실 때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요 보존치료랑 보철치료를 니즈에 맞게 따로 준비하는 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철치료에 니즈가 있으신 분이 있을 테고 네. 보존 치료의 니즈가 있으실 분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치아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받게 될 치료를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음. 아, 내가 조만간에 뭐 가입을 하고 1년이든 2년 뒤에 크라우치료를 받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존 치료 위주로 준비를 음. 하시는 게 좋고, 네. 아, 치아가 도저히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음. 이거는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존 치료를 준비하시는 게 음. 맞춤형으로 준비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단, 이제, 치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천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보존 치료, 보철 치료 함께, 통합형으로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 분들에 비해서 치과를 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어,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고, 음흠. 사실 유의사항이 이제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고지사항 네. 무조건 정확히 지키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음. 어,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어, 최근에 치과를 방문을 하시고 나서 바로 네.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치아보험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케이스가 가장 많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이게 다행히 이제 뭐 단순히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음. 뭐 그런 부분으로 방문을 하셨으면 관계가 없는데. 네. 가셔서 이제 어, 치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진단을 받으신 상태로 음. 이렇게 이제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에는 사실 고지상 네. 오럴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치아보험을 준비할 때는 아예 치과를 방문하지 음. 않는 상태에서 음.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면책기간이 네. 있어요 치아보험이 면책기간이 90일 면책기간이 있는데 이제 요 면책 기간을 좀 활용을 하시려는 음, 분들이, 음. 어 나는 가입하고 면책 기간만 지나면 바로 청구를 해버려야지라고 음, 음, 음.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 부분도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지 않기 때문에 면책 기간 이후에 바로 뭔가 청구를 하기 위해서 치아보험을 준비하면 사실 이제 이거는 보험금 지급이 안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 외에 네. 뭐 워낙 청구도 많이 해보셨고 네. 판매도 취합원 많이 해보셨으니까 뭐 여기 이제 영상 안에서 다 하지 못할 음... 네, 또 이제 고객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은 네. 따로 상담을 통해서 네. 아, 네. 진행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럴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네, 고객님들이 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다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전문가 이석희 팀장님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아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팀장님 네네. 뭐 간단하게 사례 같은 경우 몇 가지만 음... 좀 보편적으로 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 영상 마무리 하시죠 어 네네 치아보험 이라는 게 사실 단순해 보이는데 네. 좀이런 여러 조건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가입을 하셔야 그런 전문가에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내가 크라운 치료를 했어요. 네.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 사실 이 크라운이 치아 위에 씌워 놓은 게이기 때문에, 네. 내가 뭐 밥을 먹는다거나, 뭐 격한 운동을 할 때, 요게 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크라운이 떨어져 나간 거를 치과를 가가지고, 그냥 대체하고, 수리하고, 복구한고거를 음. 치아 몸으로 청구를 한다. 이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음. 네. 사실 이제 크라운 치료를 받은 치아 같은 경우에 새로운 충치가 생겼을 때, 네. 다시 이제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음. 크라운 보장이 되지만 이렇게 네. 수리 단순 복구의 음. 경우에는 청구가 안 된다. 음. 그리고 임플란트 보장은 시술 시점이 아니라 발치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감액 기간 2년이 지나고 이제 임플란트를 할 건데. 음. 2년이 지나기 전에 내가 발치를 먼저 했다. 음. 그 뒤에 2년이 지나가지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청구를 했더니 이제 100%가 안 나오는 거죠. 음. 왜냐하면 발치일은 2년 미만 감액기간 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치아 발치일 기준으로 따랐을 때는 감액기간 적용을 받아서 50%만 보장이 된다거나 음. 아니면, 이제, 발치를, 뭐, 치아를 가입하자마자, 치아보험을 가입하자마자 발치를 먼저 하고, 네. 그러니까 면책기간 안에 발치를 먼저 하고, 2년이 지난 뒤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다? 네. 이때는 시곤도 보장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싱립한 날이 아니라, 네. 발치를 한날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거의 네. 뭐 외에도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많지만, 음. 제가 시간상, 이 부분은 네, 좀다 말씀을 드리긴 그럴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상황이 다들 다르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조금 더 조언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2021년 치아보험 각 보험사별 전체적인 비교를 한번 도와드렸고요. 강조드리지만 보험 상품을 준비하실 때는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연구소는 항상 각 월별로 각보종별 상품 비교를 해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고객님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상품을 지금 리스트업 해드리고 있으니깐요 저희 보험연구소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저희 이석기 팀장님 통해서 시아보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그리고 위에 연락처를 통해서 상담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연구소 최다석 지점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